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대퇴 근막장근이라고 하는 바깥쪽에 허벅지 제일 윗부분의 근육을 많이 좀 풀었죠? 좀 가볍게 다리가 네. 내려가고요. 네. 이렇게 다리를 꺾었을 때 저도 무릎이 당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이렇게 현자세 앉아있을 때 발을 뒤로 보낸 쪽이 골반 안내려가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 지난 주말에 이제 저희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했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었고요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요 또 안쪽에 허리 내부에 있는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장요근을 풀어서 현자세를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음. 영상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아래쪽에 있는. 이 골반에서 허벅지 딱 시작되는 면에 여기가 아주 단단한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퇴 근막장근을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 자세 하실 때좀 뒤쪽이 많이 뜨는 것도 훨씬 좀 부드러워 지고요 다리를 이렇게 길게 펴서 비둘기 자세를 하기 위한 동작에서 이 다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뻗은 쪽이 편안하게 잘 펼쳐지면서 다리가 많이 뜨지 않게 잘 내려갈 수 있게 되거든요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고독 알람 주변의 분들한테 공유도 많이 해두시면 좋겠죠? 네,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풀려고 하는 쪽이 이제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이 허벅지에 약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이 바닥에 놓은 거는 경침이고요. 반달 모양의 이렇게 나무로 되어있는 거 경침을 놨고요. 이거 없으시면 은 여러분들 병이라든가 이렇게 동그란 텀블러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경침을 기대해 주시고요. 천천히 네, 풀려고 하는 왼쪽에 왼쪽 허벅지의 바깥쪽이 딱 시작되는 부위거든요 가볍게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왼쪽 허벅지 아래에 여러분들 뭐 병을 쓰셔도 괜찮고요 동그란 텀블러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굴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텀블러 아래에 놓고 앞쪽에 허벅지 대퇴 근막장근을 지금 천천히 풀고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음, 안에 뭉쳐져 있던 근육들이 위아래로 쫙 펴지는 느낌이어서 되게 시원해요 아네 네. 그렇죠. 어, 비둘기 자세 되게 잘하려고 막 연습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지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죠 네. 네. 어, 이렇게 다리를 뒤로 뻗는 자세 비둘기 자세처럼 그리고 또현 자세 할때 발을 뒤로 보낸 쪽이 골반이 많이 뜨고 네. 어, 자세가 좀 불편한 분들한테 지금 오늘 이동작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장요근을 풀었는데도 자세가 계속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이 대퇴 근막장근을 푸는 이 동작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근육이 굉장히 강력한 근육이기 때문에 좀 처음에 스트레칭 하실 때좀 아프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요, 요 방법은 이제 스트레칭과 마사지의 중간 정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등을 대고 누워주시고요 발은 골반 너비로 해주시면 도구 없이 여러분들의 자세를 통해서 대퇴 근막장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자세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왼쪽을 풀 거고요. 자, 오른쪽 발을 들어서 왼쪽 무릎 바깥쪽에 놔주세요. 자, 왼쪽 발을 바깥쪽으로 10cm만 조금 더 보내주시고요. 네, 이때 왼쪽 발이 이렇게 팔자로 벌어지지 않게 그대로 안쪽 라인 일자 유지해 주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네, 무릎이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도록 해봅니다. 네, 이 왼쪽 어깨라든가 등 부분이 너무 많이 뜨지 않게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들이쉬면서 다시 무릎을 위로 세워보겠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 오른쪽 바닥 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네, 오른쪽 발로 왼쪽 무릎을 한번더 지그시 아래쪽으로 눌러보세요. 네. 이제 이 뒤에 있는 왼쪽 등과 허리 부분을 바닥으로 천천히 조금 더 내려보려고 해볼게요. 네. 왼쪽 등 허리를 내리려고 할때 지금 왼쪽 허벅지 쪽의 느낌이 어때요? 위쪽 허벅지에 느낌 네 그렇죠 허리 네. 어깨 네, 저 왼쪽 바깥쪽 골반 라인에서 무릎까지 바깥쪽 허벅지 근육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자세로 스트레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다시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이 자세에 여러분들은 두번더 해주시고요. 전부 그러니까 총네번 해주시고 또 반대쪽 오른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발 내려주시고요. 네, 오른발 바깥쪽으로 가볍게 보내고 네, 내쉬면서 무릎을 왼쪽으로 내려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오른쪽 무릎만큼 뒤에 오른쪽 어깨 등 부분이 바닥으로 약간 더 내려갈 수 있게 해보세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네,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 왼쪽 아래를 향해서 오른쪽 어깨와 등 부분은 아래로 더 내려 주시고요 자 이제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른쪽 허리 부분도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내려놓으려고 해보세요 오른쪽 어깨, 등, 허리를 내리려고 하면서 왼발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아래로 더 내려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자세가 보이는 거에서도 오른쪽 앞쪽 허벅지 부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장 많이 오는 부분이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대퇴근막장근은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네, 이 골반의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무릎 바깥쪽 라인까지 대퇴근막장근과 그아래쪽에 장경인대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네, 자 이제 발을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하셔도 좀, 음, 충분히 스트레칭이 안 되는 것 같다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발바닥을 맞대시고요, 나비 자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허리가 많이 위로 이렇게 뜨는 분들은요, 허리 밑을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좀 좌우로 넓게 골반이 열리면서 바깥쪽 라인도 같이 열리게 되거든요. 천천히 무릎을 다시 모아주시고요. 현자세도 왼발을 뒤로 해서 앉아있는데요, 느낌이 어때요? 엄청 가볍게 다리가 네. 내려가고요. 네. 음, 이제 아빠 다리 했을 때처럼 편안하게 다리를 보게 될수 아, 네, 있을 네. 정도로 굉장히 네. 편합 왼쪽에 엉덩이 내려가는 것도 편안하고 음. 지금 이쪽에 보면 이 안쪽에 무릎이 당기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음. 지금 이쪽의 느낌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다리를 꺾었을 때 저도 무릎이 당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 네, 네네. 네. 그러면 골반에 부담을 줄여주고요 무릎도 훨씬 더 많이 편안해졌네요 네 그래요 오늘 아주 잘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특히 여기에 걸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자세 많이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